아 다음 턴에 13딜 찾아 암튼 13딜 찾아 다음 턴에 올그라 사악한 일격 아기가 담긴 찌르기하면 와 이게 이술사가 나와 와 이게 판고구 성인이 나온대요 님들아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진짜 사악한 이격 찌르기 다 나왔는데, 와... 아니, 셋업한 거 그대로 나왔는데, 아니, okay. 제가 다 돌아가긴 하는데, 제가. 아씨, 선 넘지 마. 와 역배한줄 와 미치셨어요? 저기요 광고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가다듬었어요 어? 지금 할까? 무지성으로? 못참아 나는 얘 못참아 어?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쁜게 아니다? 아니 이거 진짜 진심 좋아요 왜냐면은 데미지 누적을 막았기 때문에 이건 좋은겁니다 주인님을 위해 국물은 어허 국다어네다 낫배드 이런데 광역기가 빠져야 돼 그래요? 이러면서 그래서 갔죠 사강 그래서 사강 보러 가서 스틸로 떨어지는 거지 빨리. 스틸로가 떨어져 이거 그냥 안 낼게요 야 이거 화면 흔들리는 거어 뭐야 방금 화면 흔들리지 않았나요? 안 흔들렸나 초상화가 흔들린 걸 내가 헷갈 죽었냐? 아이씨 요거님.. 없었까? 죽었나봐 미친놈아! <웃음> 이게 뭐야!